고달픈 주식 인생 주식을 처음 한 것은 10년 정도 되었고 6년 전에 주식을 떠난 사람입니다. 주식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담을 간략하게나마 얘기하여 보겠습니다. 처음 주식을 할때 증시와 룬기에 기본이 따블 이상 오르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죠. 저 또한 어느 정도 벌고 나서 망하는 길에 접어들었죠. 망하는 방법은 쉽더라구요.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하고 스케핑하고 급등주 따라잡고 뉴스 공시 뜨는거 보고 잡고 완전 개잡주를 매매하고 하루에 1% 벌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여야 하는데도 답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 생각해봐도 무모한 것 같더군요. 주식 정말 안되더라구요. 주식을 매수하고 나니까 악재가 터져서 거의 반토막에 손절하고 돈을 잃으니까 우기가 나서 눈에 보이는게 없더라구요. 밤늦게까지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지수 보고 경제지 보고 주식 카페 가입하고 유료 사이트에도 가입하고 주말에는 빨리 월요일 왔으면 하고 기다려졌습니다. 완전 도박보다도 심한 주식 중독증에 빠져서 20대 후반의 나이를 주식에 미쳐서 보냈습니다. 그후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인생이더군요. 간신히 대출받아서 집 사고 와이프한테는 주식 절대로 안하겠다고 하고 회사생활 열심히 하고 그후 아기도 태어나고 지금은 아이가 다섯 살이랍니다 아직도 대출금이 일부 남았지만 생활은 차츰 나아지고 있답니다. 왜 주식에 빠져서 소중한 시간과 아까운 돈을 잃어버렸는지 지금에 와서는 많은 후회도 되더군요 주식에서 1억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결코 돈을 못 벌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펀드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손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데요. 저는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10년 동안 3에서 4번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세월을 지나본 결과 역시 그렇더군요. 매일매일 시세 보면 뭐 합니까?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다우지수나 종합지수의 큰 흐름을 보고 뇌동 매매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말고 거래소의 우령 종목만 가지고 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없어도 되는 돈. 즉 대출금이 아니라 자기 자본으로 해야 하고 일리일이 하지 말아야 하고요. 종목은 블루칩 아니면 엘로칩으로 급등주 테마주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1년에 10%에서 20% 이상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지금 주식판에서 빠져야 합니다. 훨씬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욕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무리 수를 두게 되고 그러네요. 손절매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일 수 있지요. 저 또한 주가 하락으로 손절매를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40% 이상 올라있더라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주식 즉 엘로칩과 블루칩에 투자를 하고 2년이나 3년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분이 주식을 해야겠더라고요 세계경제의 순환 사이클이 적어도 3년마다 오기 때문에 기회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미수나 신용은 황천길 가는 일순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하고요 선물 옵션 피하고 주식해서 99번 벌더라도 한 번의 실패로 전재산을 날릴 수 있으니 승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100전 99승 1패에 k 오펀치 맞고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돈 버는 지름길은 주식판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헛소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의 짧지만 10년 정도 주식 노름판을 계속해서 봐온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두서 없지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주식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시세만 쳐다보지 말고 푸르른 하늘과 녹색의 자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